아빠가 쌀 먹고 왔어요 큰 끝났네 조용조용 조용 얘기해요 네. 더, 더 이상 배그 못할 수도 있어 조용조용 얘기해야 돼 네네네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친구들이랑 배그 어, 어떻게 해? PC방 가세요 아니 PC방도 못가아 그래 <웃음> 왜 PC방도 못가 오늘 혼나? 아빠한테 혼나? 아버님이 약주 한잔 하고 오셨구나? 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웃음> 괜찮아 <이상, 이상.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어, 제가 드디어 구독자 2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어,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배틀그라운드 듀오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이번 한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지금? 아니요. 중학생이요. 아, 중학 주... 중학생이라고? 아니 목소리가 네. 중학생 같지가 않은데? 되게 성숙한데? 아.. 어, 그게.. 뭐냐.. 음. 그.. 약간.. 그게 좀 빨라요. 뭐.. 변성기가 빨라? 네. 뭐 특별한 수업 이런 거 있어? 요즘에? 도, 동아리. 왠? 아, 동아리? 동아리 평이래? 우리 좀 왼쪽 내리자, 왼쪽. 동아리 수업으는 뭐해? 뭐 배워요? 볼, 볼링 볼링이야? 볼링. 아... 볼링 잘 침? 어... 아직 처음 이보는몇 <웃음> 나와? 점수 몇 나와? 에버, 에버리지 몇 나와? 볼링 치면 점수는... 한번쳤 100점 나와? 아니 9에서... 100점은 나와 음. 한번 쳤을때 한번 한번 굴렸을때 후에도 팔나오고 어, 스트라이크는 아직 못하고 스피어처리 이런거 있잖아 근데 네, 아직 그런거 못해 음. 그럼 친구들도 다 볼링 치겠네? 친구들 지금 제가 둥인데 음. 볼링 치는 애들 둘밖에 없더요아 <웃음> 그럼 어떡해? 다 형이예요 형, 형. 아, 뭐 형들 사이에 껴서, 껴서 치는거야? 네 음. <웃음> 형들이 좀안 무서워 그렇지. 무섭죠 다 모르는 들 그니까 무섭잖아 나 아빠가 이제 핸드폰으로만 하니까 뭐를? 배그를? 네 핸드폰으로만 하니까 눈 나빠진다고 아빠 사준 거거든요 아 컴퓨터를? 컴퓨터하고 이제 게임하고 같이 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스킨백으로 살라 그랬어요 음 근데 이제 아빠가 이 카카오 베거 말고는 하지 말라고 어. 왜왜왜 왜? 왜 카카오 베거 말고 하지 말라고 모르겠어요 배, 일단 게임 하나 사는 거는 로 니가 자꾸 게임 저꾸 그, <웃음> 그것만 계속 하니까 야큰 맘먹고 하나 사신거야 그래. 음 <웃음> 그래갖고 아빠가 이거 사줬어? 이거 하래? 그래서? 예 음. 그래서 큰 뭐... 뭐지? 제 돈으로 사고 싶긴 하잖아 왜 근데 왜왜 아, 왜? 근데, 왜? 왜? 근데 왜? 왜? 그걸로 가고 싶어? 왜 스팀 백으로 가고 싶어? 친구들이 다 그거 하니까? 예 그것도 하는 것도 있고 예. 님은 이제 두개다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다 있지 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응. 친구들이랑도 응. 하고 싶고. 응. 그래서, 그 배그하는 응. 유튜버분이랑 응.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유명한 사람이 그래. 아니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상관없네. 응. 그래. 곧 유명해질 거니까 지금 하면 좋을 거야. 응. <웃음> 오케이. 아, 오케이. 근데 이제 또 이제 유명해지면 다 빠지겠죠. 그러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유명해지면 바빠지지 않을까? 유명해지면은 음. 엄청 바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시참도 막잘 못할 거고 음. 초심을 잃으면 아,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사람 초심을 잃으면 안 되지 음. 그래도 뭐 유명해지기 전에 <웃음> 아, 오케이 유명해질 거라 뭔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잘했어요. 네 열심히 할게. 응원의 힘이 보여 뭐, 열심히 해야지. 요즘 애들도 아직 배그 많이 하는구나. 요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뭐예요? 롤인가? 어, 롤은 별로 안 해. 옳 치. 아 요즘 롤 별로 안 해? 네. 왜롤 별로 안 해? 어, 생각대로 안 하더라고. 아 생각보다 잘안 해. 왔어요 <웃음> 났네 맞아요 해야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어 우리 이어 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좀 이게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그, 뭐 어떤 게 있어? 좀 뭔가, 그 처음 했던 사람이랑 하면은, 음, 음, 음.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게임을 자, 잘 못하고, 이게 처음, 처음 본 사람이랑 하면 음. 이제 좀 뭔가 잘풀리려잘 풀린다? 아, 그래? 그러면 잘 한다는 얘기네? 처음에, 그 아니, 아니, 그게 처음에, 음, 음. 그, 여, 여성분 두 분이랑 남성분, 한번 만났었거든요? <웃음> 그래서 이제 제가 십몇 킬하고 이야~~ 십몇 킬나 했어? 와 근데 구수... 음. 그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어.. 아, 아무튼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웃음> 아, 잘한다는 거 아니야? 잘하진 않아요 와 10킬 했으면 잘한 거지 그럼 친구들이랑 배고 어떻게 해? PC방 가서 아니야 PC방도 PC? 못 가요 아 그래? <웃음> 왜 PC방도 못 가? 오늘 어, 혼나? 아, 아빠한테 혼나? 야. 아빠가 PC방 가지 말래? 네 배가 감수해가지고 아왜아빠 PC방 가지 말래? PC방 나쁜 애들만 가는 거야? 일단 그런 식이겠죠 아 그래도 뭐안 가고 있어요 어.. 뭐, 말잘 듣는 학생이네. 어 네. 조심해. <끝> 집이 더 좋으니까. 여기 앞 집에 앞에 집. 여기. 여기. 괜찮아. 근데 네. 집에 있어요? 그래 어디 있음? 뒤에. 집안에도 있고 내가 집에서 줄게요 네 시간 끌때니까 돌아봐요 둘다 집에 아해주겠 이거 기다 맞지 않을까? 어디 있었어? 나집 안에? 아 그럼 우리 붙자 붙는 게 어떤 네, 하나 기절이니까 응, 가자 가자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오 네. 나이스 어 잘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빨리 먹고 가자 아이고 나이스 여기 3 뼈냥이랑 있다 오케이. 오케이 완전 고수잖아 가자, 가자. 애들 올 거야, 이제. 응. 어. 도핑 좀 하고. 갑시다. 아, 어, 우리 자기장 못. 뭐, 뭐. 살짝 물고. 뭐 아, 어, 자기장 물어볼까? 네. 그냥 가자. 그래. 그냥 가자 음.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왼쪽 보고 왼쪽 보고 가자 어자기가 게... 걸친다 여기 어, 아니 게... 걸어주면 될것 같은데 게이득인데? 게이득이잖아? 자, 자, 어, 우가좀살아졌으면 좋겠다 자 게이득인데 여기 어 사운드. 수준 쓰죠, 쓰죠, 수준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죠, 쓰 보내 보내, 보내, 보내. <놔람> 이죠죠 왼쪽 능선 크게 도자. 왜, 왜? 별 없어? 별 없어? 하나. 네. 왼쪽 능선 크게 도자, 크게. 크게, 크게. 자기상 타라, 크게. 여기 능선에도 하나 있었어. 한발 보인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능선 먹는 팀이 이긴다.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셔틀인데 아, 쟤는 닦고 바로 죽겠다 하나 주죠 오른쪽 거기 앞에 이게 <웃음> 킬 사망 사망 <웃음> 아, 이즈야. 총이 앞에 테 정해졌다. 앞에 리드 앞에 앞에 좀좀나피 없어. 같이 가이나피 없어. 피 없어. 같이 같이 같이. 자자자자자자자자 네. 네. 왼쪽 아래 능선에 있다 가나킬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돌비 하나 더. 왼쪽에? 아니 앞에 앞에 같이 같이 같이 앞에 거잖아. 고 같이, 같이하자 같이하자 같이. 이렇고 저쪽으로 크게 됐아 왼쪽으로 줘, 왼쪽으로, 왼쪽으로 들어야 돼. 왼쪽으로 들어야 돼. 같이. 나수 아, 있겠어, 아나 술탄. 오케이, 나이스 이대이다, 이대야. 왼쪽, 아, 왼쪽. 기절이, 하나 기절이, 하나 기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킬 8킬 했다, 8킬나이스 아, 나이스. 아킬인데.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좋고 좋구, 좋고요.